<guest> 여러분, 안녕! 나는! 찬호! 나는 황비! 오늘은 오프닝을 좀 새롭게 바꿔봤습니다. 약간 본의 아니 느낌. <웃음> 오늘은! 밤토의 영수증! 땡그랑 한 분, 땡그랑 두 분. 짜자리 셨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황비 PD님이 기획하신 겁니다. 과연 저희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영수증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까? 번갈아가면서? 그래? 자 어디 한번 찬호가 뭘 썼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저는 다 정당하게 썼어요 저는 과소비 이런 거안 합니다 그건 제가 판단합니다 네 보세요 11월 2일 오징어 선생 48,000원 이거 뭐야? 오징어 회를 먹으면서 그 한라산을 한잔한 한 누구랑? 친구들이랑 기가 쌌어? 아니야, 아니야. 세 명이서 먹었어요. 그럼 16,000원씩 더치페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많이 사줬었거든, 전에. 16,000원 안 주고 2만원씩 현금으로 줬어요. 아... 8,000원만 낸 셈이지. 이렇게 저는 소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때요? 정당하죠? 정당하긴 한데 네. 약간 친구 생각 안 하는 스튜피. 왜요? 서로 사주고 서로 또 사고 또이 또이. 오케이, 맞죠? 오케이, 오케이. 네. 또이 또이. 또이 또이? 그럼 네. 오늘은 그레이시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건가요? 뭐 딱히 그런 거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황비 봅시다 11월 3일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산 1242원 이거는 말도 없이 스투핏이죠 왜죠? 아 기본 아니야 이모티콘이 있는데 왜 삽니까? 그거를 신상이에요 아니 언제까지 기본 이모티콘 이런 거 맞아요 기본 이모티콘만 써도 충분히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표현이 가능합니다 기본 이모티콘 요즘 누가 써요? 에이 이거는 스투핏이죠 이거는 스투핏 11월 4일 파리바게트 1 2 0 0원 베리 스투핏이네요 왜요? 먹고 싶은 거먹고먹으면 어떻게 빵을 만2 0 0원치나살수 있지? 아니 요즘에 빵이 비쌉니다 네 맞아요 다 빵집이래요 시장에 가보세요 꽈배기가 500원 네. 왜 시장에 갈 생각을 안했죠? 빰... <웃음> <웃음> 자 황비 11월 5일 CJ 올리브영에서 39,600원 화장품 3. 무슨 화장품이죠 이거는? 크림하고 네. 로션하고 토너예요 이렇게 샀는데 39,600원인가요? 굉장히 알뜰하죠? 이거는 뭐스튜피 아닙니다. 그레이시입니다 유튜브를 하니까 피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아주 잘하셨네요. 감사해요. <웃음> 11월 6일 약국에서 7,500원 이건 뭐죠? 아 이건 제가 진짜 사연이 있어요. 네. 회사에서 늘그 복지 박스를 봤는데 그 박스에 콩나물 16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약국에 갑니다 여드름 패치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기가 뭐해서 사면서 줬다? 응 이것은 엄청난 스튜피십니다 아니 그냥 줘도 봤습니다 감사히 받아요 왜 그거를 물건 사가지고 그거를 왜 주는 사람인데 왜 그거를 만듭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잃었네요 11월 20일 겨울 슬랙스 59,900원 일할 때 편하고 멋진 스타일을 위하여 네 바지 하나 샀죠 겨울바지가 몇 개죠? 한 4개 정도 있네 약간 개수가 안 맞네요 그럼 더 사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충분 너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3일씩만 입어도 아 저는 하루 입고 바로 빠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어우 oh, 스튜피 그러... 잠시만요 <웃음> 왜 그래 화가 나서 왜 그러세요? 자. 11월 9일 1시 47분에 13만원? <웃음> 파마 이거 13만원짜리 했군요 이거는 뭐 그레이 드리겠습니다 어? 왜죠? 이쁘게 됐으니까 <웃음> 제가 좀 예쁘죠? 35,600원 겨울복티 구매 제가 겨울 옷이 별로 없어요 <웃음> 아 없나요? 아니 옷은... 목티! 겨울 두꺼운 목티! 아니 굳이 목티를 안 입어도 돼요 딴거 두꺼운 거 입어도 되는데 패션 유행에 따라간 아주 멍청한 소비를 한 거죠 멍청하다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네, 다음 가시죠! 11월 25일 3 3 0 0원 아는 동생 만나서 밥 사주 8시 30분에 4만 1,700원 멘토 선배 만나서 술 결제, 숯빛 인정합니다 왜 굳이 만나야 했는가? 아 인간관계죠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스투핏이지만 이 내실을 따져보면 은 굉장한 사람 두명을 얻었다 자 11월 20일 친구들에게 택배? 이건 뭐죠? 그 복지 박스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아 이거 회사에서? 아, 네 근데 네. 떡볶이가 열 봉지가 옵니다. 아, 자. 자 보세요 이것도 수트핏입니다. 왜요? 왜냐? 친구들이 5개에서 가져가게 하면 되죠. 이 친구는 자기 물건을 네? 주는데 자기 돈을 써가면서 주려고 해요. 이건 정말 이상한 소비 습관 아닙니까? 저기요. 사완 1,700원. 수트핏입니다. 그거 쓰는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저는 우정을 보여준 거예요. 네, 다음 거 가세요. 네! 밤음톨의 11월달에 영수증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옛날에 그 있잖아요 용돈 뭐지? 기입장? 네, 뭐 가계부 같은 거? 그런 거를 한번 써보니까 이게 소비가 이게 내가 어디에 좀 많이 썼고 이게 보이네 너무 착해서 이상하게 돈을 쓴 거고 <웃음> 나는 좀 이렇게 유흥이나 패션 쪽으로 많이 썼네요 유흥 그만해라 12월달에는 이러한 소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밤음톨이 되겠습니다 돈은 안 쓰는 것이다 그레이! 그레이! 나 근데 바지 샀는데 또? 뭐? 검은 바지 이제 검은 바지 말하기도 어. 약간 귀찮지 않아? 롱패딩이랑 비슷한 거야 이것도 맞잖아 롱패딩 한두달 정도 말했는데 검, 검은 검 바지도 한두달 말했나 지금? 아니 세달세 세 달이야? 오늘은 좀 사야겠다 가을 대고 부터 계속 말했어 그러니까 오늘은 좀 사야겠다 <웃음>